자 오늘은 무슨 요리 하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매운 바지락 볶음을 하겠습니다 매운 바지락은 이제 중국 동북 삼성 동북 쪽에서 많이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술안주로 많이 드시고 드시고 합니다 매운 바지락에 들어갈 식재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매운 홍고추 말린 거 그리고 고수입니다 고수 못 드시는 사람 생각하고 빼시면 됩니다 먼저 식기로 손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파부터 썰겠습니다. 자, 대파 초기 부분은 나중에 먼저 파형을 낼때쓸 거고요. 잎은 나중에 요리하면서 그 어, 색도 이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늘 다지겠습니다.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큼직큼직 이렇게 해서 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이것만 쓰겠습니다. 생강은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는 뿌리만 잘라주시고 고수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오늘 가져온 바지락인데 이거는 인천 바다에서 제가 갯벌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캤습니다 크기가 너무 일정한데 아 죄송합니다 nope. <웃음> 그냥 마트에서 산겁니다 네. 이거 사, 사실 한 1시간 한 정도 어, 소금물에 불려 놓았습니다 모래를 다 토해내게끔 이제부터 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지락은 넣겠습니다 바지락 넣고 이 바지락이 입이 열릴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오래 끓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소금도 살짝 뿌려주세요. 자 얘들이 점점 입을 열기 시작하네요. 자 입을 다열은것 같네요. 자 담아두겠습니다. 자. 자, 입이 다 열렸죠? 다 열렸죠? 기름달구서 바로 마늘, 생강, 파다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석탕을 해줍니다 두반장 한생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로감마 도스 도스 한큰술 넣겠습니다 마늘 홍고추 들어갔고요 양파 들어갑니다 물을 고급자 정도 넣고,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가루 더 넣으면 됩니다. 아까 홍고추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맵지만, 저는 매운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티스푼으로, 한세 스푼 더 넣겠습니다. 산소가루 이거 얼얼한 맛을 내주는데, 싫어하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자, 일단 한 티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사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아, 치킨 스팟 가져오는데, 사실 없으면 다시다 넣어도 됩니다. 다시다 넣어도 되고요. 한 스푼 넣었습니다. 간장 한두술 정도? 들어갑니다. 굴소스. 그, 맛술입니다. 맛술. 중국의 맛술인데. 이거 한 세, 세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도구유. 색을 내기 위해서 넣습니다. 한 티스프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재료 바지락 들어갑니다. 파잎 넣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볶았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고수 넣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한자 이렇게 매운 바지라볶음 완성했습니다 먹음직여 보이죠? 그냥 이채로입발에 넣고 자 여기 고수 싫어하시는 분은 고수 빼고 쪽파를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썰어서 넣어도 좋습니다 계속 땡기네. 꼭 드셔보십시오.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흥이 꼭 드셔보고.